안녕하세요. 러브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영어 성경 공부, 암송, 암송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우리 러브레터의 러브 스토리 부분에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요거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현재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뭐 전부터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어 이제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 3시 36분인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새벽에 요거를 <웃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러브 스토리에 우리 러브송, 러브레 러브레터가 중심이고 러브 스토리는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끔 녹음을 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논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디베이트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 디베이트를 원치 않는 이유는 소모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마음속에 전제가 있을 때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논쟁적인 댓글은 제가 뭐 임의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 있으니.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늘 제목 신께서 이해하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교회 가기 싫을 때좀 예, 재밌는 제목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신께서 이해해 주시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있다가 성경적인 또 신이 말씀하시는 근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거구요 어, 그거를 그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그 성경 구절은 밑에 여러분 달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자막 없이 여러분 외우실 분들은 밑에 그 동영상 설명에 나와 있는 걸 외우시면 되겠고요. 음,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어, 인간 관계가 멀어지고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영혼이 없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표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예 TV에서도 자막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니까이 영혼이 없다는 표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이 없는 거죠 예 진심은 무엇인가 요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영혼이 없다 진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의상 그냥 상대가 기분 상할까 봐뭐 기분을 맞춰 준다고 할 거예요, 할까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영혼 없는 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감정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없이 하는 말들 그것이 칭찬, 좋은 말일지라도 때로는 그게 더 모욕적일 수 있고 예, 더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내가 더 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아, 저 상대에게는 내가 특별함이 이제 없구나. 내가 가치가 없구나. 어, 초라해질 수 있는 예. 어, 진심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관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죠. 이런 관계를 과연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계는 언제 멀어지고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게 좀더 신기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신께서 이해하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 말라기, 영어로 하면 멜라카 입니다. 멜러카에 거기 1장에 1장을 여러분 시간되면 좀 읽어보세요. 음, 근데 특별히 이제 1장의 10절에 보면, 어, 그러니까 멜라카이 이 선지자, 프로핏을 통해서 신께서 이제 그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정말 가장 정말 나약하고 가장 적은 적은 정말 그 사막 가운데 정말 유리 방황하고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이런 정말 그런 어떤 작은 민족을 택해서 신의 사랑과 신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어 자꾸 오해를 했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이 좀 커지니까 우리가 잘라서 예, 신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똑똑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어, 신의 사랑의 특별함을 잃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나 형식적이 되고 눈 가리고 아웅시게 예. 그러니까 신이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이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예. 마음이 떠난 신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신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너무나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그러한 인간이 그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요약한 게 그거 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왜요? 우리 앞에 러블레트에서도다룬 적이 있지만 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요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어 신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는 게 사실 먼저 될때 우리가 신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다른 인간도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우리 자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앞에 러브레터에서 못 들으신 분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선생님, 멜라카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신이 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예. 그니까 누가 그 성전에, 제사드리는 성전의 문을 lock the doors. 문을 lock, lock 아시잖아요, 여러분. lock을 걸었으면 좋겠다. 잠가줬으면 좋겠다. 예. so you would stop wasting time 시간 낭비 그만하도록 예어 그러니까 나는 어 그냥 한마디로면 예 i hate you 나는 i don't like you 난 너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쇼 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의그말 말라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어요. A curse. curse가 저주잖아요. A curse on the person. makes a big show of doing something great for me. 예. 그러니까 makes a big show. 뭔가 나를 위해서 something great. 대단한 거를, 대단한 쇼를 하는 것 같, 쇼를 하는 그런, 그런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쇼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란 얘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영혼이 없다는 표현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 영혼이 없이 아무리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해봤자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냥 나를 속이려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뭐, 난 그것조차도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재밌게 보는 것들이 다이 영혼 없는 쇼에 대해서 언젠가 진절머리가 나고 여기 더 메세지에서도 I'll not put up with it. 내가 그걸 더 이상 I'll not put up with it. I t can, it cannot it c a n stand it.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다 어떤 어 깨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가고 이런 게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나 이런 거에 전통적인 스토리 아닌가요? 그런 데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과 인간의 사랑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치고 특별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신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쇼에 대해서. 그리고 I will punish you for this. I will punish you for this. 우리 Love Letter의 주 텍스트북인 CV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줄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꼭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신이, 사랑이신 신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너무나 속상하시니까 그렇죠. I'm sick and tired of you. I'm sick and tired of your shows. 쇼들의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카이라는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신학적으로도 하는데 정말 선지자를 어떤 그러니까 신의 대원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번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해도 변화가 없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께서, 어, 이런 침묵하게 된 배경에는, 어, 진심이 아닌 어떤 제사, 진심이 아닌, 지금 현재 교회 예배, 교회 예배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 진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신과의, 신의 이 절대적인 특별한 사랑을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그것이 설교이든지, 찬양이든지,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철학이든지, 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어떤 교회의 리더가, 어, 신의 사랑, 을 빌러 얘기하지만 본인이 더 앞서게 되고 예,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었고 다닌 적이 있었고 그런 거에 제가 환멸을 느껴서 떠난 적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지금 철로역정 이라는 그런 것도 애니메이션으로 극장 상영하는 것 같은데 신과의 진짜 사,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런 공동체에 정착하고 정 없으면 본인이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고 어 그렇게 해서라도 어 신, 신의 특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어 정말 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신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어떤 The channel of blessing, 저번에 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뭐 저희 러블레터도 그런 채널이 되길 바라는데 그런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찾아서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 만약에 그런 교회 여러분 혹시 듣는 분 중에 그런 교회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사랑 받나 안 받나 이렇게 느끼고 갈등하게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뭐 사이비나 이단이 아니라면 교단이 어디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인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신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느껴가면서 때로 업앤다운 그런 정말 좀 하이, 기분이 하이 되고 또는 다운되고 그런 어떤 것은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you are so blessed. 저, 너무 축복받은 존재시고요. 여러분 신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어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신께서 정말 계시다면 가장 큰 축복은 사실 그 신과 사랑하면서 어,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또 신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같이 놀고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과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기기는커녕 신의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다면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물건을 살 때도 정말 면밀히 관찰하고 했을 때 후회 없는 구매를 하는 것처럼 어 어떤 교회 리더들이 신의 사랑을 하나의 컨셉으로만 잡고 어떤 진정한 우선순위에서 뭐 우선순위라는 건재정일 뭐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 신의 사랑이라는 걸 어떤 그한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 결국에는 그 절대적인 신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느끼기 힘들게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어떤 어떤 조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사건 사고에 나오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이권 때문에 막 그런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뭐 이런 일들이 큰 교회 중심으로 뉴스 화가 많이 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지금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교회 상황은 사실 신이 가장 잘 아시고 신께서 또그 상황에 어. 하여간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느낄 정도로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여러분 음 가장 중요한 신과의 진짜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감을 느낄 수 없는 예배. 어 그 설교도 중요하겠고요. 설교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예. 또 인간관계, 봉사, 전도 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통해서 여러분이 신과 진짜 사랑의 교감이 없이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지칠 수밖에 없고 사실 예. 어, 뭐또 사람들끼리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예.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어떤 The Master of Divinity, 이걸 영어과정으로 했는데, 3년 반 동안, 뭐, 계약 석사라고 합니다. 뭐, 그런 과정을 마친 저라도, 뭐, 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해본 적도 몇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작은 교회, 또, 여러 군데 있어봤고, 저부터도 싫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신이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듯이 깊이 알아가기보다 그냥 머릿수 채우는데 급급하고, 리더십을 입증하려고 뭐큰 교회를 만들려고 환상에 자, 사로잡힌 교회 리더들 뭐 이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떠나세요. 예. 여러분이 어 저는 떠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우리 인생은 정말 졸리에요. 그런 여정이에요. 그 철로역청에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직 신을 바라보고, 예. 신의 아들의 사랑을 바라보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여정을 하듯이 우리가 다 그런 여정을 여러분 거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신의 사랑보다 인간의 모습이 더 부각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언변 지식, 화려한 악기 연주, 이런 것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면서 신의 사랑이 더잘 설명되고 그런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남, 여러분 스테이 계속 머물러야죠. 예. 가능한 오래. 예. 어, 그러나 하여튼간 신의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 힘든 교회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신과 깊은 사랑을 키워갈 수 없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후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교회의 예배라면 신께서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가기 싫다. 토요일만 되면 아 교회 가기 싫다 하루 빠질까 뭐라고 변명을 하지 이런 생각에 자로 자주 사로잡히신다면 여러분 신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면 이런 이유라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 신의 사랑을 알면서도 무슨 어떤 그걸 무시하고 놀러가야지 이런다면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예 어... 저 또한 어린 시절 가족들하고 오래 다닌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제가 더 깊이 신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몇번 옮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 교회는 너무 뭔가 인간 중심적이다. 그러면 떠나기도 했었고요. 예. 어, 사실 현재 한국에는 너무 많은 교회가 있죠.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객관적으로 주일학교나 청년들이 교회를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다고 하니까 몇십년 뒤에는 현재보다 분명 교회 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신과의 사랑의 통로 역할이 아닌 교회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혹시 이 채널을 듣는 분 중에 과거에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어, 어떤 신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환멸을 느끼셔서 아예 그냥 교회를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아 내가 다녔던 곳은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정말 신의 사랑을 깊이 나도 느끼며 살고 싶다. 또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 재밌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 지역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교회란 기준 말씀드렸죠. 신과의 사랑을 가장 우선시해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제가 추천을 최대한 어, 드려볼 테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 뭐 비밀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저 이메일 주소 제 정보에 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그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께서 이해하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교회 가기 싫을 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교회 가려면 자야 되기 때문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